l e t y s GFC에 응. 점약하고 있어요 응. 아, 오늘 너무 추워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생일 선물로 에르메스 스카프를 받았는데 이거를 교환을 하고 그리고 코엑스 간 김에 와인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일 선물들이 하나씩 도착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은 이거를 언박싱을 하면서 인스타 라이브를 해볼까 해요 네 선물 개봉식을 하려고 지금 카메라도 켜놓고 근데 너무 밝게 나오나? 카메라도 켜놓고 지금 인스타 라이브도 켰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 체크를 좀 하고 올게요. 룸투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나왔나봐요아 이거 말고 제가 저기 카메라를 켜놨는데 브이로그 카메라. 근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물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까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제일 먼저 까야 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은 이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스키니피그 대표님이... 스키니피그는 제가 후자를 하진 않았는데 후자 관련해서 네, 다 지인들한테 받았어요. 후자 관련해서 미팅을 몇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진적으로 응원을 많이 드렸는데, 스키니피그 대표님이... 원피스랑 블라우스 너무 예뻐요. 정보 알수 있을까요? 다이해했음에입니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셨어요. 흑임장 그리고 스키니피에서 새로 나온 민트초코. 그리고 미숫가루.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스키니픽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 브이로그에 올려주시나요?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용량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친한 VC 언니가 보내준 선물이고요. 요거는 골프공이에요. 골프공. 카메라도 보아라. 와, 뭐야! 요거는 제가 또 친한 VC 어, 오빠는 아니고. v c 연수 가서 만난 삼성증권 사인 오빠가 있는데 그오빠의 오빠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거는 드레스 퍼퓸이에요 오빠가 제 브이로그를 보고 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르게 뿌릴 수 있는 드레스 퍼퓸을 보내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죠? <웃음> 자 이거랑 와소극조다 이거 무형문화재 명인이 만든 술이래요. 그리고 잔도 너무나 귀엽죠? 자 이거 요거는 에르메스 제가 스카프 받았는데 약간 어마 디자인이 살짝 좀 아쉬워가지고 가서 바꿨어요. 제가 약간 처음에 받은 게 약간 하늘색이랑 핑크였는데 제가 좀 일부러 쨍한 거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가서 바꿨습니다. 어, 이쁘다 이렇게 에드메스 스카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좀 파스텔톤보다는 쨍한 색으로 골랐어요. 뭔가 봄에 흰 셔츠 입고 뭐인 존나 쏘고, <웃음> 존나 사싸 물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격한 말투로 해주는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황량파리 소녀처럼 써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웃음> 어때요? <웃음> 아, 진짜, 이건 무리수였다. 그만합시다. 와인을 와인 4개 꽂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 돈을 많이 썼지만 많이 쓰고도 매, 매달 많이 써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더 벌고 더 쓰고 더 버는 한 해로 하려고요. 월세는 이전과 비슷하세요? 아니요, 훨씬 비슷. 해요 언니는 집에 벌레 나온 적 있어요? 자취하는데 항상 바, 바퀴벌레 나올까봐 두려워요. 특히 여름에 문 열어놓고. 여러분, 저는 미팅 끝나고 나왔고 제가 점심에 다른 PC 언니들이랑 밥을 먹기로 해서 강남으로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가이로지 V 해 언니 이렇게. 네. <웃음> 여러분, 저는 퇴근을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팅이 원래 두 개였는데 미팅 두 개, IR이 하나 있었는데. 어, IR 끝나고 나서 있던 미팅이 대표님이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오후 때 엄청 바쁠 줄 알았는데 처리해야 되는 일들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슬트레스 나가보면 될것 같아요. 으주가 사온 케이크. 으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양원이가 이렇게 꽃을 선물해줬답니다. 그리고 요거는저 저번에 한번 만났던 다른 회사 분이 와인 선물을 주셨어요. <웃음> 짜잔 요거는 와인 4개. 우리 유주가 열심히 조립한 와인 4개. 이렇게 <웃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제 언박싱한 선물들이고 제가 하나하나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하면서 다 까버려가지고 그러진 못했어요 새로 오늘 도착한 선물들이라서 이거 까볼게요 성균 보드툰다유산균은 뭐에 좋은 거야? 왜 먹는 거야? 어? 이거 먹어야 된대 그냥 먹으라고 해서 먹어 근데 유산균은꼭 먹어야 된대 아무튼 먹으려면 먹어. 유산균. 맛있어. 태국 오빠가 준거 감사합니다. 이솝 핸드크림. 이거 까도 돼? 까? 아, 어차피 쓸거때 유주랑 편의점에 요거트. 왔어요. 네. 좋아. 너무 깜찍하잖아. 근데 왜요거톡 비옷도 아니고. 그냥 깜찍하니까. 원래 우리 세대를 잡으려면 깜찍해야 돼. 우리 세대? 어. 스기저 <웃음> 요리사가 다 망치고 있어 아등키보드응 이거, 이거 무슨 버전이야? 이거, 이거 19년도 건가? 보통 쓸 거지 내 거? 안 가지고 간다? 너 필요하면 어, 그거 필요하지 않아 데스크탑에서 똑그은 어, 들어가면 돼 아니 끈이 아 끈이? 이거... 이건 아프니까 여러분, 저 퇴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생일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이거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 에어팟 케이스. 짠. 아 가정환경을...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입니다. 민트 초코 맛 처음 먹어봐. 그래 아. 고소한 갑자기 갑자기 지자기갑이 여러분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너무 너무 좋은데 일단은 하나는 저희 제가 지난번에 막 야근을 하면서 썼던 펀드 제안서가 1차를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PT를 만들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설날 때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마음이 더큰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말에 투자했던 메이크스타라는 업체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속 가는데 제가 와인을 하나 챙겨가기로 해가지고 요거를 가져가 볼까, 요거를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회복 모임하는 동생인데 집에 놀러 왔답니다. 이렇게 자막도 넣는 거예요? 말로? <웃음> 말로 말로 <웃음> 저 스테이크가 그냥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기만 좋으면 뭔가 있어보여서 제대로 하는 척하겠도 하고 음. 이거 필요해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막 찍으니까 진저 센스 좋습니다 다음에 집에 그릇 선물해드릴게요 인스타 감성으로 <웃음> 아 참고로 나머지 20%가 있어요 되게 많 이게 몇년사이에몇년 사인에 이렇게 하는데 20% 니에 훨씬 낮을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진수기가 저희 집에 왔는데 이솝 핸드워시라고 하고 이거는 제가 너무 너무 갖고 싶었던 와인잔을 사 주었어요. 와인도 받았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사봉 바디 스크럽. 오늘 선물로 받았어요. 짠! 하나. 쿠키 앤 크림. 이게 새로 나온 거래. 진짜 맛있게. 330도 그냥. 다른 아이스크림에 비해 괜찮은 거지. 밥한 공기지 뭐. 근데 한 번에 다안 먹어, 나는. 난한번 까면 멈출 수 없어. <웃음> <웃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자제. 야, 맛있다. 나 어디 쓰면 나오면 안되는데 <웃음> <웃음> 요거는 제가 당근마켓에 오늘 거래하기로 한 물건이라서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룩 또 생일 선물이 왔어요 오늘 저희 집 집들이를 해서 친한 언니 오빠들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연어회는 얌테이블에서 저희 포트폴리오사에서 시켰고요 이거는 의형 언니가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음식이 다 도착했어요 잠깐만 비키라고 <웃음> <웃음> 이눈에면 그냥 알았다 아좀집 해주세요 근데 아, 네. 이미 괜찮으신데? 괜찮으신데? 네. 아 너무 신이 난다 <웃음> 이게 녹음되고 있나요? 네 뭔가요? 이거 칼한번 주세요 아 내가 들고 나라고 샥시 아, 안한니 아니 시가했어때시 탔잖아 샥시가 안잡히더라고아 응. 아,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아어떻게 이걸 살 생각을 했어? 진짜 상향 감성이 아닌데? 어. 아 최신이 형 보세요 근데 여기 너무 어? 예쁘다 세요아 이거 여기 올려놔야겠다. 됐어요.